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다? 이 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토큰이지. 안녕하세요. 자. 야. <목소리나> 야. 자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입니다 예전에 1편 2편 재밌게 플레이 했었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이 게임을 잊고 살다가 이번에 이스케이프 DLC가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새로운 맵이 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가 아직 챕터 3를 플레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지우드 저택 세 번째 맵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DLC는 주식회사 오메가 추가 스팀펑크 DLC 이렇게 있네요. 오 되게 많다. 그 창작마당 맵또 보여줬었는데 이게 유저들이 맵을 만든 거를 또 플레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컨텐츠를 무한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게 명예 전당 맵이네요 유저들이 만든 맵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완성도가 높은 거를 2월의 우수자, 3월의 우수자, 4월의 우수자 오, 이렇게 계속 맵이 추가가 되는군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이 베스트 맵들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에지우드 저택 정독하는 걸로 해봅시다 맵 이름이 뇌검진이네요 <웃음> 드림. <웃음> 얼굴이 너무 같은풍인데? 나머지는 극사실주인데 자, 주변을좀 둘러봅시다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시계 작동이 되네요? 이거 옮길 수 있고요? 방금 뭐가 들어갔죠? 우산이 들어갔네요? 펼칠 수 있나? 이게 또 사물마다 상호작용이 다 되잖아. 잘 봐야 돼. 버튼을 누른다고 막 펼쳐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어, 토큰이 이렇게 대놓고 있다고. 예스 토큰. 안에도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고, 뭐지? 저기 안에 뭐가 있는데? 안에 뭐가 있어? 아, 그냥 장미 뿌리인가 어, 그냥 뿌린가 봐. 와, 뿌리까지 이렇게 구현을 해놨어. 어, 근데? 쓸모없는 것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 이런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 어? 어? 어? 수상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건 힌트 버튼이고 사진 액자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아마 이거지 않을까 아까 얼핏 봤거든요? 음 예스 베베! 어? 모자? 음? 누가 봐도 안에 토큰이 있다고 지금 대놓고 그림자가 말하고 있죠? 예스 yes, 토큰! Okay. 그 토큰 하나 얻기 위해서 열쇠까지 사용해서 이 서랍을 열었다고? 어? 토큰이 흑색이랑 매우 비슷하게 은신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은 못 속이지 이 금고는 뭐.. 비밀번호 세개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원샷으로 열리면 진짜 레전드다 열릴리가 에지우드 심리학 세트 고르지 않은 꿈1 8 2 3년의 인쇄 로르 샤흐 검사 아무도 내 금고를 찾지 못할 거야 여기있는데? 소중한 만년필! 소중한 안경! 여기에 토큰이 낑겨있을 수도 있어 잘 봐야돼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다? 이 방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토큰이지 딸깍? 어 켜진다! 왜 상호작용이 되지? 수상해 근데 뭐 별다른 건 없네요. 뭘까? 시간 제한 있지 않아요? 있죠? 시간 제한. 9분 남았네. 여유 있어! 똥! 예! 토큰! 좀 버리자, 아이템 너무 많다. 다 동일한 책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다른 책인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야, 여기 숫자가 써있네. 1. 첫 번째 숫자는 4야. 그리고 3. 세 번째 숫자가 7이고. 그럼 나머지 책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어? 뭐지? 숨겨져 있는 거를 거의 다 봤는데 뭐가 없네? 쓰레기통에 넣었던 꽃병 깨트릴수 있냐고요오 뭐 별게 없어 이건 뭘까?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는 이렇게 고정이고 이게 최대고 이게 이정도로 움직이는게 맞는것 같은데? 그렇지! 철라짝짝해 에지우드 박사의 지능평가 이상한 걸 찾았나요? 2번 그리고 1 2 4, 8 6 3 2 2 e, c 그리고 그리고 어. 3번이 맞는 것 같은데? 2,C,3 e, 그지? 여 거? 아이 책에도 어디있지 책도 없는데? 두 권밖에 없는데? 방금 본 검사가 지능평가 그러면 2323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2323 <웃음> 그러네? 골상학 설명서 자존감, 희망, 언어적 재능, 비밀성, 악명에 대한 사랑, 음악적 재능, 확고함, 자비심 전투성, 파괴성, 개성 정신의학적 가설 최근에 정신... <목소리> 뭔소린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근데 이걸 알려준 건참 좋아 그래 유용하겠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소파 위에 신문을 보자고? 아 뭐야 이거 읽을 수 있는 거였어? 나닛! 아, 근데 이건 풀었잖아요 에지우드 박사 수상 뭐가 없는데? 시간 1분 30초 옹예 토큰 이 책이 뭘까? 진짜 그냥 3... 7... 1... 3가 3, 7, 1, 4 한번 입력해볼게요 이게 아니면 1437일 수도? 음 아니네. 아니면 1347? 아니면 3일 1... 아! 열쇠 재활용 안 돼요. 돼요? 아이 미친 새. 세... 아! 어? 두 번째가 사고. 마지막 게7이네 4,4,7,7 아 열쇠가 재활용이 되는 거였구나 아 진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아... 2,9,5네 2,9,5 히야! 토칸스! 이건 뭐야 굉장히 여러분끔 쉽게 생긴 펜던트. 이거는 스마트폰인가? 한자 평가. 멜로디와 언어에 대한 강한 이해력. 악명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부족한 자비심과 결합된 것. 파괴적인 행동. 전투적인 성격. 멜로디. 음악적 재능. 6, 3, 5, 8, 9. 아닌 것 같은데. 자비심이 부족하니까 빼야 돼. 완전히 부족한 자비심과 결합되는 거.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그럼 8을 빼면? 6, 3, 5, 9 오케이 구우예에자 어, 어, 어, 어, 음. 토큰 찾읍시다 토큰이 지금 두개 남았구요 천장부터 좀 꼼꼼히 볼까요? 폭탄을 또 어디다가 숨겨놨을까, 참. 양날한 제작진들. 의자 눕혀봐요. 거기 또 있을지도. 얘네가 숨겼던 곳에는 또안 숨기더라. 웬만하면. 오! 오! 야, 이 서랍 밑에다가 숨겨놓다니. 어. 하나. 주전자 깨라고? 아 근데 내가 아까 내 안에 내용물 다 봤는데 아 아니다 주전자는 안보이지? 어? 아니 뚜껑이구나 난 금색으로 빛나길래 뭔가 했어 일단 다죽자 불편하다 뭔가 이게 토큰이 그, 그냥 숨겨져 있는게 아니라 되게 기상천외하게 상호작용 해가지고 얻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샹들리의정중앙에 네모이. 아. 이렇게 간단하게. <웃음> 6359. 야! Yeah! 나가!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책이 왜. 다, 딱히 내용은 없는 것들이네요. 혹시 몰라요. 진짜, 혹시 몰라요. 이 안에 토큰이 있을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있으면 진짜 제작진 죽여야지. 없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돼. 어 열쇠가 그려져 있는 책이라. 아 열쇠 잘 얻었고요. 뭐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건 뭐야? 여기에다가 붙이는 건가? 일단 번호 순서대로 그게 맞을리는 없겠지만 여기 또 열쇠책인 있... 에 이건데 이거 어떻게 꼽아 여기에다가 두고 이거를 이다가 음? D R E A M Dream 어쩌라고. 엥? 이 뒤쪽에 열쇠가 있네? 어 뜯어냈어요? 이 열쇠는 여인가드림예 yeah! 이게 뭐야? 연고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은 항상 타오르는 불과 같을거야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잉? 그리고 이게 온도계래요. 아, 이걸 불에 넣어야 되나 봐. 불을 어떻게 붙이지? 이걸 이렇게 싹싹 긁으면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지 않을까? 아닌가? 디스크가 있네요. 부서진 디스크? 아래 본향이 있고, 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뭐야? 구. 할렐루야! 토큰 토큰. 주섬 주섬. 토큰 없냐? 없어요. 없네. 이거 이번에는 왠지 책상 밑에 있을 필이거든요? 아니 없어요 음... 없군 나비의 상위분류 제왕 나비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나비의 동일한 날개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 이 파편들을 이용해서 이 정중앙을 채워야 되나봐요 정중앙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A few inches later.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누가 그랬냐? 진짜... 뒤질래? <웃음> 아, 나구나. 지금 파편이 모자란 건 아닐까? 아니네, 다 모았네. 이대로 해야 되네. 38259? 38259. 너 나와. 엎드려.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씨. 스타트를 잘못 끊었나? 이게 여기인 걸로 해보자. 38572? 38572. 에 됐네? 어떻게 이럴수가있지? 38572야난 이거 혼자서 절대 못부를것 같은데 부서진 디스크 뭐..뭐지? 이 책이 왜 있..아 밑에 부서진 디스크가 하나 더 있었고 이걸 돌리면? 뭐야 왜안 움직여? 고장.. 까마귀 표시가 있는데? 3. 아. 3, 9, 1? 뭐야, 이 토큰은. 왜 가슴에 있어. 3, 9, 1. 해보자. 어? 뭐야, 4개야? 근데 쓰레기통에 필요 없는 거는 좀 버립시다. 이상자다 썼잖아, 그지? 버려도 될 듯? 상자에 토큰이 있었다고? 오! 미친 엉덩이에 있었네? 와, 대박! 아, 어떻게 찾았어? 와, 소름이 끼치네? 어! 이 밑에 토큰이 있어. 야! 그래서 이게 불은 어떻게 붙이냐고? 일단 이거 위에다가 두고. 이게. 이게 똥꼬가 없네? 어? 부엉이 까마귀 부엉이? 메요 부엉이 까마귀 부엉이 매니까 9391이네 아 우리 왜 이렇게 단순한걸 자꾸 9.1 성양값 정말 정직한 한글로 써있군 비네처의 성양값 1840년 창립 다 가져가주마 뭐 이정도면 된거 같고 불붙여 뭐지? 여기다 붙여야되나? 아 여기다가? 뭐지? 이거 내..이렇게 내려놔야되나? 어 됐쓰 느불리타스 이걸 느스 꽂아 온도계 내 시야는 보름달과 한밤중의 열기 아래에서 가장 선명합니다 어 여기 나온다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하고 일단 보름달? 달은 보름달인 것 같고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12시 아닐까? 오 야스 마이바이아 뭐야 이대로 탈출이야? 어, 오저 시계가 탈출 문일 줄이야 이제 토큰을 찾아야 돼요 토큰을 다섯 개나 찾아야 돼요 오! 오! 벌써 하나 발견? 성냥갑에 있는 성냥 다 빼보자고? 없어 이 정도면 광기 아니냐 진짜? 토큰 찾으려고 <웃음> 성냥갑 안에 있는 성냥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막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미친 사람 같아 추운 게 안쪽? 아, 예리했다. 추우는 게안 줘. 그지, 그지. 있을 법 했다, 그지? 나비, 액자, 아래, 캐비닛, 뒷면? 나비, 액자, 아래, 캐비닛, 뒷면이요? 여 틈도 없어서. 헐. 야, 진짜 이건 선 넘네. 씨. 아니, 얼마나 더 꼼꼼히 보라는 거야. 책장 메뉴에 토큰이 있다고?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어! 야! 와! 위쪽이 아니라 아래에 있었네! 아.. 진짜, 정신 나가겄다.. 벽난로 천장을 다시 한번 보자고? 어! 야.. 아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볼 수도 없는 각도에 이렇게 삐지그리 보이는 거를 뭐 그래? 야장난해 진짜? 아...이건 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나 이거 절대 평생 혼자서는 절대못찾아 절대, 절대. 그지같은 게임 이게 각 컨셉에 맞춰서 브금이 나오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브금도 다 뭔가 약간 좀 정신사나운 그런게 아니라 은은하게 들으면서 게임에 집중하기 좋은 그런 브금이잖아요? 이번에 100%다 뒤에 토큰 없네 이건 뭐지?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집 모형이 있네. 어, 더게 예. 예. 한번 사이에 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어쩐지 너무 수상하게 생겼더라고. 이건 뭐야? 왜 이러고 있어? 거울. 엥. 어 뭐야? 뒤에 열쇠가 붙어 있네요. 좋은데? 잘 받고. 마토스이카. 바부시카라고 되어 있네. 뭔가 다른 명칭인 건가? 열어보자 뽕! 뽕! 잠깐만! 이거 뒤쪽에 토큰이 있을 수도 있어 뽕! 아 뭐야 안에 대놓고 있네? <웃음> 뭐지? <웃음> 색들은 의미가 따로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고모와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으면 좋겠구나 위에 그 하트가 있는 게 너무 귀엽고 항상 먼저 튀어나오더라 하트? 그런 다음 다니엘의 상자를 찾았는데 그건 항상 네번 돌린 후에 튀어나와 다니엘의 상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내 상자를 찾았는데 튀어나오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이건 좀더 단서를 찾아야 될것 같군요 이건 뭐죠? 이거 누가 봐도 집 모양인데? 숫자가.. 3개라고? 이걸 말하는 건가? 불이 켜져 있는 개수? 아 3층 전무를 말하는 건가봐 하나 둘 그러니까 맨 위에가 2고 여, 이제 정문 기준으로 보자. 좀 헷갈린다. 1, 2, 2 3, 4, 5, 6, 6, 7. 7. 그 다음에, 1, 5. 2, 3, 4, 5, 2, 7, 5. 5. 야! 그렇지. 난 정말 대단해. 필름릴. 필름릴? 뭐 이거. 잠금상자. 음..고군요 2라고 쓰여있고 3이라고 쓰여있고 이 밑에도 열리네? 토큰이 대놓고 있었고 엉덩이 쪽은 쓰 반..지.. 가.. 3개? 그냥 보석함인가봐요? 뭐라고 써있네요? 5937 토끼 모양 자, 이건 단서가 없어 광대 깜짝 상자 가 단서인 것 같은데? 토큰이.. 이 안에 있냐?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냐? 이게 뭐지? 저기 아무것도 없나요? 어? Daniel and Lizzy with mom and dad. 1876년 3월 6일. 이게 단서일려나? 내용을 볼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빠께 세계 일주 여행을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먼저, 오리엔트 특급을 타고 참으로 아름다운 중국을 보았습니다. 중국이 약간 진하게 써있네요? 중국 샌프란시스코 열대우림 아프리카 희망봉연구 뭐, 뭐, 뭐, 지도 같은 게 있나? 응, 응, 기, 중국. 뭐야, 이거 키자마자 꺼지는데? 처음 스타트를 잘못 끄는 건가? 버튼이 그냥 아예 안 눌려. 지금, 지금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는 것 같고. 깜짝 상자가 여기 있었네, 대놓고. 거꾸로 돌려야지. 헐룰룰 엥? 다시 들어갔. 뭐지? 이게, 이거 단서인데? 뭔지를 모르겠네. 어 깜짝 상자가 여러개 있네 이건 뭐야 비행기 이거 어디 꽂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요? 일단.. 음.. 보류 보류? 깜짝 상자 여기 또 있네 바로 나와! 바로 나와! 하트가 1번 얘가 치는 게그 숫자인 것 같은데 네 번이에요 네번네번 네번 치고 여섯 번? 에? 네? 아 이예요? 아 오케이. 일단 저 상자를 보기 전에 주변에 조금만 둘러볼게요. 영상에 필름 여기다 꽂을 수 있네요. 깨진 전구. 전구가 깨져버렸어. 갖다 버려. 어? 유튜브? 반응이 있는 게 놀랍네. 그러고 보니까 이 열쇠 어디다 써요? 이 열쇠 아직 아무데도 안 썼는데?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삽입, 돌려. 열어. 필름, 투, 예. Yeah. 여긴 뭐야? 에? 에? 이거 다 가져가잖아? 100%야. 여기에서 토큰 나와. 없어요. 응? 이건 뭐야? 어? 시계가 조종이 되네? 오! 토큰. 예아베베 yeah,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어! 토끼 5937 어! 잠깐만 이걸 여기다 꼽는 건데? 이런 상징적인 거를 어디에다가 꽂아야 되는지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 코끼리는 안 돌아가네 녹슬었어. 왜 있는 거지? 엉덩이 찰싹찰싹. c 굴 와, 얘 질감 표현 진짜 잘했다. 이 포팅된 목재 장난감 느낌. 이야. 뭐가 더 없는데요? 자, 맞았지? 유감. 그럼 이거랑. 아! 이거랑 자리 바꿔. 리진, 무조건 인형이다. 아닌거 같아 어차피 여기다가 뭐 적으라고? 5937 어? 2481이라고 나왔어 배열이 잘못되어 있나봐 2481? 2481 2 4 8 1 어어!! 나니!! 렌즈를 얻었고 영사기에 꽂고 전구만 얻으면 되는데 에, 여기서 좀 실례할게요 안 가져가지나? 어? 예아! 더게이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거 수상해 수상수상 수상스키 가족사진 한번만 봐달라고? 아... 아빠가 비행기네, 아들이 말이고 엄마가 강아지고 얘가 인형이네... 그래, 이거랑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였네... 아... 초기 살짝 빗나갔네요... 예! 와... 가족사진 아까 봐달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나와 칭찬해... 그리고 이제 이것만 맞추면 되는데 왜안 되냐고... 이게... 아... 그냥 이제 불 켜지는 거랑은 상관없이... 해봐라... 이거, 이거, 저기구나. 여기가 영공인가 아, 그러네! 어, 아, 이거, 이거 뭐, 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네. 그치, 딱 여기에서 전구가 나와줘야지. 전구 넣고, 닫고, 유튜브! 어! 아 야, 방탈출도 엄청 우아하게. 예! 토큰 두 개. 시끄러. 어? 찾았어. 어? 이 시계를 열면 있지 않을까? 아, 시계 아무 의미 없었어. 그래. 약간 천장이 세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토큰이 딱 있네요. 시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돌아가는데 소리까지 나는데? 아 이런 이런 미친 상호작용을 왜 만들어 놓 거야 아니, 제작진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버려. 게임. 어, 와 비밀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상한 재단으로 왔어요. 와 <뭐라> 신비롭구만. 지구 이거 그그 그 지구 젤리 아니야 지구 젤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지구 젤리. 불량식품. 식마라길라스트 맨드레이크 잎개박하 아몬드 꿀벌 난초예요 이게? 모닝벨꽃 장미 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책이군요 어! 열수 있다는 건 100% 바깥에 토큰이 있다는 거고 저기 대놓고 있네요 이게 뭐지? 활동 요지경? 안에다가 그림을 꽂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은? 이게 뭐요? 안되나? 클릭하고 회전하고 실린더 컷을 살펴보세요 이거 다시 못 꽂아요? 안 꽂아진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걸 꽂을 수 있다는 건데 넌왜 그러고 있어? 어? 숫자 2? C 숫자 2 뭐지? 뭐가 있나본데 분쇄기 맷돌처럼 돌아가냐? <웃음> 나니 내가 아까 식물학 책에서 봤던 그것들이구만 종류가 이렇게 있고 이걸 조합을 해야 되나봐요. B, 8, 오케이, 7, 1, 1 같은데 1A. 뭐야? 토성이야 토성. 지구젤리 화성과 목성도 찾아야 돼요 안에 자물쇠는? 어? 내가 지금 단서를 다 모았나? 1 8 2어 맞네 아이 뭐야 왜이렇게 단순해 목성 and 화성 화성! 들어가라 and 목성 <웃음> 어씨 깜짝 에? 얼굴이 너무 하찮잖아요. 에? 손금으로 우주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무슨 미친 사입이란 말인가. 왼손, 오른손이 따로고. 아, 버튼을 눌러라. 코스모스의 손. 응? 음? 나니? 보니까 이걸 어디에다 설치해야돼 지금 이걸 설치하고 나서부터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천칭 해시계 모래시계? 이건 열쇠 가운데 탁자 안 봤는데? 아 맞네 야이 가운데 나 탁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 향 마법의 향기를 만들고 사용하기 명상향 꿈향 침명술향 태우는용 정확한 순서로 수행해야합니다 모닝벨 맨드레이크 그리고 아몬드는 가루야 가루라며 이게 어딜 봐서 가루야 미친 감사합니다 됐어 이걸 여기다가 넣어? 어. 워닝배? 엔드레이크? 아몬드 가루. 허어! <웃음> 이사구. 기껏 자물쇠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거네. 이. E? 사구. 에? 이게 뭐지? 보드조가. 아, 가운데를 내가 덜 봤지. 에비 c EF. 조각들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깨졌네. 아, 그렇지. 현장에 토큰 이 있죠? 떨어졌죠? 먹었죠? 그럴 줄 알았죠, 제가.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긴 목성을 누르고, 여긴 토성을 누르고, 여긴 화성을 누르고, 여긴 지구를 누르는 거네. 열쇠 여기다가 삽입 새로운 보드를 얻었고 진실의 아홉 타로 카드 와 이거 그거잖아 이거다 타로 카드 이게 단서한 얘긴데 여기다 깔아봐 깔려지네. 근데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놨어요.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은 황제의 무도회에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대사장 앞에서 서약을 했다.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가. 나에게 세상 전부였지만, 운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힘을 잃었다. 그래서, 5803이 되겠군요. 아, 어렵다, 요 예. Yeah. 마지막 보드 조각이 아니네?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게 뭐야? 이거에 관련된 건 아직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덜렁거려? 잠깐만. 어? 내 눈은 보쏘기지. 토큰 찾았고. 액자 왼쪽 아래? 아, 어 여기 있었구나 아, 나 계속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데 그냥 마우스가 톱니바퀴로 변하는 거 보고 눌렀는데 와, 나 토큰 어디 있었는지 나 보지도 못했어 이거를 제이 어떻게 해야 되나? 물건을 든 상태에서는 또 물건 들수 없어요 하나만 돼요 하나만 인벤토리에서 조합 안 돼요 라고 해놓고 또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되네 미치겠네 내 자신 뭐라고 써있는거야? 8? 8인거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6이다 그지? 3이네요 3 6, 8, 3 모래시계가 3이에요 천칭이 8이고 해시계가 6이고 와나 진짜 이거 장작이 조합 안돼요? 라고 이거 안 물어봤으면 나 이거 진짜 때려치웠을수도 있어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작분들 왓뭐야 어? void 드 void 공허 뭐 아아 보오이드 아 공허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건가? 뭐야 이게 다야? 오 밑바닥이 열렸네. 넌왜 계속 나 빤히 쳐나봐 무섭게. 토큰 두개 나갔고요. 오 보드에다가 토큰 스펠링 써보자고 너무 무리수 아냐야오티오 오. 크. 했는데 나 진짜 나 진짜 제작진 죽이러 가려고 했어. 소파틈 사이. 안녕하세요. 자. 야, 미치겠다.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너무한다. A few moments later. 어허, 아, 나머지 하나 어디 있지? 이거 꼴받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방에서. 아 갑자기 현타가 개시겨운 앵? 아 그리고 어두워서 눈 아파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상태에서 리겜 합시다 밝게 봅시다 우리 그렇게 아, 플레임은 아, 리겜까지 해가며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아래 토클을 찾지만 찾아볼까? 어디도 보이질 않는 탁자 아래 둥근 곳에 있다고? 이거? 그럼 일단 들어야겠네? 해보자 음, 뭐 여기? 이 엉덩이 쪽에? 아니 진심이야 이거? 아니 진짜 살짝 보이는데? 아니 진짜예요? 이거? 이건가? 야 무슨 미친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이 밑을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약간 실실 눈처럼 보이는 저거를 눌러야 된다고? 와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제작진님 다른 거는 진짜 좀 빡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찾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건 그냥 안 보이잖아 어... 그냥 토큰 찾지 말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좀 약간 보이콧을 해야될 것같아요이 정도면. 뭐야 이 강아지 발자국은? 응시하는 곳. 이게 그 반지의 제왕 눈이 있냐? 아무리 그래도 토큰은 못참아? 너네도 참 대단하다. 뭐 이거는 나중에 보고 주변부터 둘러봅시다. 나비가 있네요. 왜 발자국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이상한 것들이 묶여있네 보라색 나비가 두 개거든? 뭔가 개수를 숫자를 맞추는건줄 알았는데 보라색 나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숫자는 아닌거에 토큰~~ 개구리 토큰 안찾는다음에어 뭐야 얘왜 등에 꽂혀있어 토큰이 제작진이 꽂아놨구나 이 악랄한 제작진 자식들 개큰 핀셋! 이 아니라 가위 아 이게 어딜 봐서 주걱이야 이거 한글 번역한 사람 나와 이건 뭐지? 물 뿌리게 뭔 딱히 상호작용 되거나 그런건 없고 에 얼룩말? 코끼리 탈이 코끼리를 다시 올려놓을 수... 없어요 입까지 구현해놨네? 오 징그럽다 입안 이렇게 디테일해 징그럽게 아 코끼리의 발자국 수인가 이게? 1,2,3,4,5,6 그리고 이걸 키면 이제 켜지겠죠 그러면은... 얼룩말 어?! 다리가 오! 4 3 1 5 4 1 3이네요 응, 음, 까자! 어 뭐야 머리가 어, 흡지네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 첫 번째는 팔다리의 수였다. 그 뒤를 파이에 닿는 팔다리가 뒤따랐다. 마지막 숫자는 서쪽을 가리키는 숫자다. 음, 무슨 개소리지 하나도 못, 뭐지 이게? 파이와 시그마? 얼룩말의 발자국. 아, 발자국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거네, 그럼. 하나, 둘, 셋. 이게 사자고? 이게 사슴이니까? 어, 토큰이 나뭇잎에 숨겨져 있네. 사, 하나, 둘, 셋, 넷, 넷. 다음에 사자가 토큰을 물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을까? 이야! 열쇠를 얻었고요. 네. 다섯 개를 찾아야 돼요. 뱀. 이거 뭐 어디 꽂을 수 있을 것처럼 돼 있는데? 아. 오케이. 종의 기원 먹이 사슬이네. 장미 파리, 두꺼비 뱀새. 이제 새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 굿! 마지막 열쇠. 응시하는 눈 이게 뭘까? 어? 아세 개의 눈을 골라야 되네요. 응시하는 눈. 사부로 화분 파헤쳐 보자고? 어? 여기 파헤쳐져. 와우. 토큰이 파묻혀 있었네. 아, 대단한데 우리 장작들 어? 잠깐만 어? 어 초록색이 점선이네 됐지 어차피 보라색은 통일이니까 다음 열쇠가 그리고? 눈을 어떻게 골라 눈에 대한 단서가 없어 동물의 눈을 골라보자고? 내가 이제 살다살다 살다 동물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고 있어야 돼? 피규어에 있는 눈을 보자고? 확대도 안돼 잘 안보여 이걸로 눈보는건 아닌것 같은데 어? 이거 안풀었네 나왜 여기 상자가 있는거를 생각을 못했지? 이게 이거네요 첫번째는 팔다리의 소 팔! 그 뒤를 파이에 닿는 팔다리 6! 그리고 서쪽을 가리키는 숫자 서쪽을 가리키는 숫자는 9지 8, 6, 9네 안 열리잖아 아닌가봐요 8, 6, 9가 아니면 8, 6, 3? 왜 3이야? 아 서쪽을 가리키고 있는게 이거, 이거, 이거라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제 이것만 풀면 되네요 이거 응시하는 눈 3, 5, 7? 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맞췄어? 나, 나 이해를 못했어 일단 제한시간 내로 탈출까지 했네요? 이거 어떻게 했어? 읽을 수 있는 책에 힌트가 있을 거라고요? 아, 이건가? 아, 야, 아까 맨 처음에 집었던 책인데 내가 이걸 완전 까먹고 있었네. 뭐 이거는 나중에 보고. 저희 슬슬 토할 것 같거든요. 빨리 찾아봐. <웃음> 빨리 유출을 해봐. 나 이제 이이 이, 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동물들이 있던 피규어 판 전부 다 돌려보자. 와, 진짜 있네. 아, 근데 이세법 했다 이건. 액자 꽂는데 밑에 한번 봐주세요. 아, 아우, 야, 그러게. 왜? 아, 여기는 있을 법했는데, 왜 여기를 볼 생각을 안 했지? 나 바본가? 레이테오. 거기 있대요. 캡슐 오른쪽 아래 경첩에, 캡슐 오른쪽 아래 경첩이 씨. 뭐 문이 열려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냐? 이게 문이 열리면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라는 거야? 와 진짜 개자 이렇게 정말 거지같은 토큰 찾기가 끝났고요 에지우드 저택도 전부 다 클리어를 했네요 우리 앞으로 진짜 토큰을 계속 찾아야 할지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챕터였고요 와 제작진보고 제가 맵 만든 다음에 토큰 숨겨놔가지고 네가 찾아보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죽여버려 지겨버... <목소리>